제가 꺼기랑 뚜기 그리고 우리 매기킹 먹이를 잡으러 왔는데요 저... <웃음> 저기 이상한 애가 있어 뭐지 저거? 송어인가? 송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? 내가 가까이 조심해서 가볼게요 오, 오, 움직인다 움직인다 송어 같은데? 왜 송어가 여기 있냐? 뭐야 얘 힘이 없는데? 송어가 있어요 송어 뭐지? 원래 송어가 힘이 세야 되는데 얘네들 이렇게 <웃음> 아픈 애처럼 이렇게 힘이 없냐? 야! 괜찮니?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따 건져 자, 움직임이 둔하니까 어이 들어갔다 뭐야 몇 센치짜리? 한 30cm 정도 돼 보이는? 송언데? <웃음> 잡았어 오, 오 파도깐다 파도깐 어, 너무 쉽게 잡았는데 송어를? 얘왜 여기있냐 이십 <웃음> 이십 4? 오? 24 30cm짜리 되는 송어예요 이게 맨손으로 잡으면 <웃음> 가기 때문에 좀아픈것 같은데 좀 맑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어게하지 잡았는데 통이 너무 작은데 가지고 온게 토기랑 뚜기 매기킹 먹이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통을 굉장히 작은 걸 갖고 왔어요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 요 정도 되는 사이즈에는 어떡하지? 일단 외국산 송어인지 국산 송어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브라운 송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브라운 송어는 좀 어린 개체는 이렇게 반점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걸 봐서 국산 송어 같고요 그 다음 상처가 지금 많이 나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염증 생긴 건안 보이고 밑에가 다 갈대밭이고 여기 올라오는데 수심이 한 10cm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오면서 상처를 좀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국산 송어처럼 보이고요 어, 브라운 송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다 살려주고요 빡개스가 없어요 큰뭐 박스나 뭐 비닐이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동하다가 죽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산 송으면 제가 다시 잡으러 오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에 있어도 멀리는 못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잡으러 오겠습니다 어유 그래도 귀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자 가요 가잘가 가. 간다 간다 조심해 잘가